그대그대그대 그대, 그대. 감사합니다 어, 정말 상큼하고 밝은 노래를 불러준 후회하겠습니다 국토방위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국방부 중창단의 나의 고방구 군악대는 충 여러분께 다시 한번 팝스 부탁드립니다 비닐을 빼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작은 플라스틱을 꺼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거를 지금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념식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 LED가 정말 멋있게 빛날 거거든요 다꺼내 계속 바합니다 네. 이게 중앙 원격 제어예요. 대단하죠? 여러분께서 제어하시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원격으로 제어합니다. 나중에 에리드 공을 제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온 국민의 염원인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분열을 시작하는 희망의 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화화 정화! 정화! 정화! 대한민국 임시훈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임시훈장은 1919년 4월 11일에 공포된 대한민국의 첫 헌법입니다. 박유철 광고회장과 임시정부의 흥적을 찾아 소년들의 숨결을 느끼고 체험한 임정노들 대표단 그리고 100주년 서포터즈들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신인을 일치로 중회간 협상하여 서울에서 일어난지 30여일 만에 평화적 독립을 3 0 0교중에 반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음. 항구적이고 완전한 공연을 음. 보실 텐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정. 광복군의 모태가 되는 신흥무관학교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신흥무관학교 조국의 광복을 꿈꿨던 광복군의 군내 진공 작전을 담은 독수리작전 퍼포먼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의 환각하는 모습을 대우 강한을 씨의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꿈 이렇게 네 개의 기념공연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되잖아 동규야 그때 왜 그냥 말하지 못했을까 미안하다고 고마웠다고 말할걸 말하면 되잖아 참 좋았다